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전고입니다 여러분은 제프 카플란을 아시나요? 오버워치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알수 있는 그 이름 바로 오버워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인데요 바로 이 제프 카플란이 단단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버워치 공식 포럼의한 유저가 블리자드는 게임을 하긴 하는거냐 라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조롱 섞인 제목의 포스트를 작성하였는데요. 이에 제프는 저희 오버워치 개발진들은 오버워치를 많이 플레이합니다. 당신의 전적을 보아하니 나의 승리의 수가 당신보다 800승이나 많네요. 물론 이건 모든 테스트를 위한 플레이를 제외한 내용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트롤링하러 온건가요? 라며 상당히 감정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해외 레딧 및 커뮤니티들은 제프의 반응을 보고 사이다 같다 잘한 대응이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런 조롱하는 포스트를 남겼던 유저가 직접 나타나서 제프에게 자신의 표현이 너무 과했다는 걸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제프 카플란도 자신이 프로답지 못하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과 나로 인해 원치 않은 관심을 끌게 되어서 미안하다 라면서 사과하고 사과의 의미로 느아루 위도우스킨과 와우 1년 이용권을 증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끝난 반면에 한국의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컨텐츠를 계속 추가해도 모자를 파내 게임이나 오고 있네라는 등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무릇 게임의 컨텐츠 개발이나 밸런싱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게임을 잘 알아야 좀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자신이 만든 게임을 많이 즐기는 건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잠깐 후끈 달아올랐던 제프 카플란의 해프닝 이어서 제프 카플란은 공식 포럼에 다시 깃발 쟁탈전 모드가 부활할 것이며 무승부를 최대한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니 아무래도 다음 아케이드는 깃발 쟁탈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비록 몇 년의 암흑기가 그들을 덮쳤지만 굴복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낸 그들의 결과물인 오버워치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배틀그라운드 에 관한 이야기와 배틀그라운드의 장르 배틀로얄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